이제 내가 생각하는 그 플립러닝은 네. 첫 번째로 동영상으로 보고 와라 이렇게 했단 말이야 동영상은 어떻게 만들어? 선생님이 동영상을 만들 때 쉽지가 않아요 이것이 있으면 그, 그 교실에 이게 있으면 거기서 선생님 강의하면 돼 짧게 그 공부는 선생님이 다 가르쳐 준다고 되지 않아요 요점만 얘기하면 돼 학생들 책 보고 숙제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를 찍어서 LMS에 넣어주고 미리 보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기르면 안 돼. 음. 쪽집게 선생님이 들어서 아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탕을 준 거야. 그때는 알아. 근데 그 다음에 그런 비슷한 문제 풀으라면 못 풀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특히 대학에서는 선생님이 어떤 분야를 어떻게 공부하고 왜 하는가만 알리고 이번에는 요까지니까 공부해서 시험 문제 풀어봐. 그러면 그거를 LMS에 풀으라는 거예요. 음. 풀고 그 다음에는 와서 교실에 와서는 선생이 다른 문제를 내줘. 자, 이거에서 대해 어떻게 생각해? 학생들이 자기 아는 걸 대답해서 유도를 시켜야 돼. 그게 코치의 역할이야. 교실에 오게 되면 어떠냐? 학생들이 와서 학생 얘기를 전부 녹화해준다. 학생들도 공부한 걸 발표하라. 그럼 공부하고도 자기가 발표해야 되잖아. 뭐, 다는 못하면 군님토일에 타자. 그 분단에서 잘하는 사람 나와서 발표해. 이런 식으로 스튜디오를, 교실은 열린 음악회 무대야. 선생님도 찍고 애들도 찍고 하는 무대야 거기 오면 전체랑 공유가 되는 공간으로 생각하는 미팅 공간이 돼서 공부하더라도 밖에다 얘기할 때 컨펌이 돼요 그러니까 공부한 거를 다 알았지만 와서 한 번씩 더 발표하라 얘. 이렇게 했을 때 교실이 바뀔 수 있다 강의는 짧게 선생님 요점만 주고 학생들이 시간 동안 공부하고 교실에 와서 일주일한번 만나는데 그 시간 동안 자기 공부를 컨펌하고 시험 보러 가고 있어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수업 교육이 되는 것이 교육 그방식에 우리는 그걸 하기 위한 툴. 이제 여기에 있는 저 아이스튜디오들이 교실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놓면 선생님도 강의하고 학생도 강의하는 게 된다. 그럼 여기 있는 이, 이 자료들을 가지는 것이 촬영하는 데를 보니까 교실, 회의실, 강의실, 선생님 노트 에다 만듭니다. 이거 있으면 어디로 올라가느냐. 이게 CMS, 유튜브로 올라가든 우리 CMS 올라가는 그럼 애들이 방송을 봐도 되고 화상에는 아이스미트로왜아이스미트로 써야 되냐 아니 줌을 쓰니까 뿌옇고 화질이 안 좋아 돈 내야 돼고 여기 학교에다가 설치해면다 무료야 그리고서 LMS라는 게 중요하잖아 숙제는 자기 혼자 할때 체크를 해야 되잖아 아 어세스먼트가 여기 있구나 뭘하야냐 이걸 가지고 혼자 공부를 하면 되는 공부는 혼자 깨닫는 거니까 그러나 교실이 필요하다 같이 공부하는 애들이 모이고 선생님도 거기 앉아서 그 시간 동안에는 교실에 와서 그걸 하자.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교육 계획이에요.